너희는 내 친구야 자 일단 우리 철열의모로이 자석이 뭐하는 자석이냐 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모노가 나쁘지가 않아. 개성이, PVP에서 전투참가 참가한 일 7개 제앙 영웅 한명당제앙 영웅 기본 능력치가 6%씩, 6, 3, 18, 18%까지 증가하고, 전투사의 자신의 치확만큼 주피가 증가해. 자기 치확이 만약에 한 100%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 주피가 100% 증가야. 오, 개돌아쁘지? 보면 이 스킬에, 어, 이성부터 치확 증가가 있습니다. 치확 증가가 또 붙어 있다. 어, 이렇게 되면 치확도 50%까지 증가할 수가 있겠고, 1성은 그냥 디버프 해제구나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1번 스킬이 전책인데 약점 피해야. 전책이 약점 피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출피까지 받아가지고 착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다 이 말이죠. 궁은 비계의 궁이라 가지고 딜셀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 갑자기 막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구스가 쳐 맞는지 <웃음> <웃음> 재미를 보는지 한번 구경 좀 하시고 그다음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뽑기는 조금 빨리 뽑고 바로 피 v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뭐600천 색깔 거 있나 한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뽑고 바로 PVP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건 나다. 어, 제가 좀 정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비언한테 맞으실 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알비언한테 맞지 않습니다. 응 아님? 아니야 진짜 내한한300개 어, 정도에서 뽑고 바로 오늘 PVP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한 300개 정도에서 뽑고, PVP 바로 좀 빠르게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 오요! 봐봐, 봐마 딩간했지? 인간했다 네, 좋아요. 600까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늘은 내가 느낌에 내가 오늘 2023년에 뽑기가 되게 잘 되거든요. 지금 미치 붙거든? 그래서 아마 적어도 300전에 뽑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2023년 지금 완전 배구의 해거든? 나는 토끼의 해 아니야. 배구의 해인 것 같아요. 봐봐! 바로 뜬다니까, 이거. 바로 뜬다. <웃음> 자 점프 준비 한번 할게요. 자 가자. 아, 누, 아 누구시더라? 잠깐만 네가 누구시더라? 무슨 엘리였나 이거? 아, 엘리도 그렇게 많아서 기억도 안 난다. 해서. 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엘리인데 저거. 여기 에 어디서 쓰는 애야 저거. 어? 엘자베스도 귀엽잖아 이러서아나 진짜 안 돼. 다이아 완전 하들하다 다이아. 여러분 다이아 그, 어, 운용 잘하세요. 경제상황 잘 보면서, 자신의 경제상황을 잘 보면서 운용해야 된다. 마블아, 이쯤되면 불려지는 그 이름. 우리의 마블이. 지금 요즘 운동량이 조금 요즘 많이 좀 줄어들어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야, 뽑기 왜 이래, 이거? 마블아, 300천장쯤에서 우리 한번 회의 한번 하자. 우리 성과를 내면 회의는 없어도 되는데, 어. 회의할 수 있어요. <웃음> 아, 잠깐만. 아, 나왔다. 나오자. 이제 나오고딱 나가자. 여기서 여기습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자, 마브리 오늘 출근했나? 예, 마브리 앱을 출근해 가지고 안 돼서 지금 안돼 있어요. 마브리가 알 따라 붓기 럽게 더럽게, 더럽게 하네요, 자, 300. 자, 300.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착크락 우리 평화로운 방송 구스바일 생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화롭죠 <웃음> 우리 마무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준대요 예, 이제 쟤라고 음, 회의를 좀 했거든요 조금 자기가 그 운을 좀 잘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잘 해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한 두정도 아, 한 선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자 자 봐봐 이게 회의 결계가 있어요 로스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마무리가 마무리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웃음> <이번에> 우리 마무리가 <웃음> 우리 잘해. 우리 마블이 일 잘하는 친구예요, 원래. 윈즈 나올 것 같아, 바로 나올 것 같아. 착! 카운트! 카운트!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착! 착! 착! 오,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괜찮죠? 오케이, 요거는 킹정이지. 아 그래. 예, 이거는 제가 굉장히 지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고, 어 우리 찬드라는 제가 지금 피사기 풀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마무리 잘했다. 아, 이거 했다 나쁘지 않지 이게 마, 나쁘지 않지. 이 정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짜 잘 나온 거야. 잘 나온 거야. 말과 다른 표정. <웃음> 아, 근데 표정이 그렇게 기쁘지, 기뻐 보이지 않았나? 어? 아니 진짜 내가 지금 풀업이 아니라 가지고 대단히 좀 마음. 그렇긴 해. 오늘 라인업을 쓰는 찬 좋아 진짜야. 영혼이 없는데요. 스키메! 맨 자식아. 무슨, 막, 나뭇가지로고 질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발 좀, 진보스 패발도 지금. 자, 괜찮아요. 한두번 정도 내에서 나옵니다. 이제. 한 20번 내에서. 오! 아니구나. 아, 씨. 나밤 태양 뜨는 줄 알았네. 밤 태양이 지금, 어떡했냐? 아, 아. 자, 띵가내고띵겨내고 어, 띵가냈다띵가냈다 어? 아침이 오지 않구먼 네. 괜찮아요. 밤인데띵가냈잖아 어? 연맬한테 다쓴구스형의뽑기였내데 진짜, 야, 뽑기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아니었는데, 그지? 오늘 왜 이러냐, 이거? 다시 원래 검은색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왠지 올해는 잘 뽑기가 엄청날 것 같은데, 약간 배구 느낌으로. 천장까지 안갈것 같아, 오늘도. 봐봐봐, 아직 안 갔잖아. 마블이랑 대화좀 했고,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저 와! 야, 이게 언제적인 스틸이냐, 이게? 이게 언제쩍 캡브라르 이게 언제쩍 이스틴이냐고 아, 아직 아, 내가 약속한 거에 조금 아직 남았다 그지? 그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해야될 듯 이거 노음하면 가능하나? 오! 그렇지! 봤지? 야딱내말한대도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딱 나오면 딱그 정도 선에서 나온 걸걸? 이번에 끝내 주지! 카운자 여기서 마무리 오! 와! 한발더 나아갔어 강릴리아인 강릴리아인데, 이게, 이게 언제쯤 강릴리아냐, 이게. 크리스마스 릴리아도 아닌고 써본 적도 없는 이런. 야, 약간, 약간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요정도. 한번더 기회 남은 거잖아, 한번 더. 요정도선이니까, 이번에 나오면 딱 내가 예언한 대로 되는 거야. 자, 눈 반짝거렸고. 어, 아, 깔리네. 아, 써보긴 했었나? 나 써봤었어, 저거? 나 기억이 안 나. <웃음> 진짜 미안한데, 정말, 아무런 기억이 안 나. 자, 아, 아 요, 요, 요정도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요정, 요정도라고 말했잖아. 요번에네. 요번에 나오면 내예언대로 되는 거다.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자, 한번 들어가보자고. 점점 <웃음> 가까워진다. <웃음> 계속 늘리지 마시오. 아야, 큰일 다 야! 오, 야, 뭐야, 깜짝이야. 야, 야, SSR은 좀 뜨는데. 자, 야, 야, 야, 야, 아직 알았다. 아직 그 아까 직아 말한 성 거기까지 알았다. 아직 요만큼이야, 요만큼. 딱 요만큼이었잖아, 요만큼. 요, 요, 요, 요요 정도, 요 정도. 지금 약간 단차, 지금 단차 한번 하면 다할 정도. 고 정도 얘기했었잖아, 이 상처.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 이 나뭇가지네. 아, 신기하네. 야. 야,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늘리기도 민망하다, 이자스가너 봐보라. 형이 늘리기도 민망해. 속 편하게 천장 가요, 형님. <웃음> 천장 가자. 아, 천장에 가자. 더러웠어, 내가 진짜. 야, 또, 나, 배, 배구 된줄 알았는데, 또 희구야? 아니, 무슨 일, 찌밥 자석 하나한테 내가 다 600개나 써야 돼? 아이씨. 아, 우리랑 스파링 하면 되나, 뭐? 어? 스파링까지 할거 없어. 딱, 그러면, 미들끼리 딱한 번만. 미들끼리 딱한 번만. 불꽃 잡터한 번만 시작해. 오! 우와! 아, 그모노가 아닌가? 야, 그모. 그 모노가 아니구나. <웃음> 야, 우리 마부리가, 우리 마부리가 마지막까지 형을, 어? 야, 우리 마부리가, 어? 자, 미드시작 때는 디디는 발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리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는 모노를 뽑았답니다. 감사합니다.